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로 아파트가 코로나에 취약한 이유와 그 대책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최근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집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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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뉴시스원이나 JTBC, 서울신문 등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코로나 전파의 뇌관이 되는가 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사는 지난 7월 2일과 3일경에 보도된 내용으로 경기도 의정부 장암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 명이 최근 일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연쇄적으로 감염돼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아파트 공용 공간이 코로나1 9에 이웃 전파 매기가 될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한동에서 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것인데 방역당국이 엘리베이터 또는 공동출입구나 복도 등 공용공간을 감염원으로 지목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향후 역할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항균 필름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이러스가 묻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공동출입구의 손잡이 등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된 전파 경로로서 이 같은 경우는 대구 신천지 예수회의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 한 아파트, 그것도 같은 동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흔하지 않은 사례로 방역당국의 예상대로 전파 경로가 만약 엘리베이터나 공용 공간이라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서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전원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정부 감염 사례는 여러 가구와 연계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다며 엘리베이터등 공용공간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코로나와 아파트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만 천만 가구를 넘어서는데 이런 측면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공동출입구의 손잡이 등이 의정부 아파트 집단 감염원으로 밝혀지면 파장이 클 전망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워낙 많은 데다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1% 즉 절반이 넘는 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이 73%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25.4%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아파트 중에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구조상 5층 이하 저층 형태가 아니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머무는 집 층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아파트 감염을 막기 위해 버튼 위에 한균 필름을 부착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누르는 탓에 해지기도 하고 필름에 구멍이 뚫린 사례가 적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전파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한균 필름을 볼 때마다 찝찝한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누르는 경우가 많다며 진짜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구리판 자체가 아닌 필름 형태의 항균 필름 제품이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맹신하기보다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을 꼭 씻는 기본적인 수반을 입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인적이 없는 늦은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경우라도 항상 밀폐된 상태인 엘리베이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면서 계단으로 오르내리려면 5층 이하가 답인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장실 배관이나 환풍장치 등 다양한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홍콩의 어느 언론에서는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윗집에 거주한다는 점을 들어서 대변이나 구강 경로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쓰고 물을 내리면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혼합되기도 한다는데 이 혼합된 공기가 환풍기 등을 통해서 다른 집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등 계속되는 강력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까지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치솟아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인 것이죠. 이른말미암아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매매량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은 비단 아파트값의 상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설명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파트 시대는 끝나고 단독주택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상반기에 다세대라든지 연립, 단독주택 등 아파트 이외주택의 매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급증했는데 서울 아파트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의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66.5%까지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파트 취약성 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대책이 원인이기도 하다는데 정부가 지난해 대출 규제 등으로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6억 내지 7억원짜리 아파트 외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좀덜 오른 주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파트 이외의 주택인 단독주택 등의 경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땅값 상승 기대감에 작용한 탓이 거래량 증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아파트 구조와 코로나에 대한 것인데 또한 아파트가 코로나 시대의 취약점은 비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공동출입구, 주차장, 복도, 홀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문제가 있고 아파트 화장실 배관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단조롭고 답답한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아파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극히 필수적인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을 해결하기 위한 주방, 침실, 화장실만 있는 아파트 구조로는 남편이 온종일 직장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주부만 살던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는 그런대로 불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전과 같은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의 활성화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지금까지 단조로운 아파트 구조와 방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근본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부간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온종일 집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의 층간소음이 증가하면서 이웃관의 불허가 확대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거문화의 개선에 대한 의견은 비단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주택공급과 내집 마련에만 체중하던 때와는 달리 세상이 변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집이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과 재택근무 등으로 이제 집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더 촉진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맞는 집은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에 어떤 집이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에는 좋은 집일까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과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탈지구와 탈도시화 되는 세상을 라이프 스타일에는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몰리며 공기도 나쁜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좋은 곳은 마당이 있고 다양한 방을 갖춘 집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지어 살고 싶다고들 한다는데 이러한 바람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더확인해진 것으로 그러한 집은 바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형 주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집은 꼭 경치 좋은 곳에 그림같이 아름답고 마당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운동이나 다양한 생활이 가능한 마당이나 정원 그리고 다양한 공간 즉 음악이나 오디오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실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서재 그리고 다락의 놀이방 작업실 룸 카페 공부방 또한 옥상 정원에 바비큐나 놀이를 할수 있는 데크,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한 꽃밭이나 텃밭 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설회사 등에서 일방적으로 획일적이고 극히 일반적인 형태의 개성이 전혀 없는 집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주문형 주택으로 개개인의 개성이 맞는 집을 직접 설계하여 짓는 집이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는 서울 외곽의 내곡동 등에 있는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판교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은 교통이나 출퇴근, 생활 편의시설,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이며 특히 이러한 지역의 단독주택들은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아니 전세금 정도로도 충분히 건축하거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최근 아파트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데 따른 아파트의 문제와 앞으로는 어떤 곳 어떤 집이 좋을지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파트가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코로나와 아파트 공화국에 대해서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전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파트 구조와 코로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에 맞는 집은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